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코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 도지코인 요즘 정말 핫하잖아요 자, 도지코인 벌써 데페이스크립토커렌시 이제 프라이스 마켓캡 해가지고 도지코인이 벌써 마켓캡이 4등이에요 4등 장난 아니죠 그쵸? 볼륨도 장난이 아니고 당연히 물론 모두가 알듯이 최근 7일 미친듯이 떡상을 했죠 그쵸? 보시면은 하루 뭐 7일 봅시다 미친듯이 떡상을 했어요 5월 1일 날이3 3전 지금이 63전 64전 일주일 동안 두배를 하는 엄청난 지금 장난 이죠그 다음에 내일 이제 미국 날짜로 토요일날 SNL에서 일론 머스크가 나오면서 도지코인을 아마 언급을 어, 수차례 할것 같은데 거기서 도지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도지코인이 있는데 자 도지코인 놓치신 분들 자, 저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듯이 어, 저같은 경우에는 0.28에서 제가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0 .28, 0 .28, 0, 아, 0 0.28, 0 0.28, 어디야? 0.028. 0.028. 아 오래전이네. 자, 봅시다. 아, 이거 그냥 트레이딩뷰 가선한번겠다 도지코인이 이때, 1월 28일 날 엄청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 0.028. 제가 딱이 정도 가격 선에서 만브러치 구입을 했었잖아요, 여기서. 만브러치 구매. 자, 이거를 제가 가지고 있었다라면은, 지금 아.. 장난 아니겠죠 그렇죠 여기서 만0 0불을 구매를 했는데 지금 64전, 65전이에요 이거를 제가 가지고 있었으면 대박이 터졌는데 자, 이러한 결정을 내리신 분들이 저만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도지를, 도지코인을 를 도지 아예 진입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은 도지코인밖에 몰라가지고 여기서 도점에 진입하신 분들은 이제 또 물리셨을 거고 여기서 진입하는 것은 바보 같은 거죠. 그렇죠? 어쨌든 도지코인만 있으니까 개코인이 오늘 그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은 바로 요로롱 바로 어, 시바이누입니다. 시바이누 일본 강아지 이름이죠. 절대 역하는 게 아니죠. 시바이누 그래서 시바이누 보시면 은 벌써 지금 87%가 올랐어요. 장난 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쌉니다 0.000028 이것도 이제 도지코인의 어떻게 보면은 대체자로서 라이벌로 이제 만들어진 시바이 있는데 차트만 보셔도 자, 일주일 차트 보시면은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어제 오늘 빡 하고 치고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박이 터진 상태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라가서 공유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는 이것을 저희 코인방에 공유를 해드렸어요 보시면은 4월 20날이죠, 4월 20날. 4월 20날 가격을 한번 봐볼까요? 이때 .0000004, 0.00004, 0.00004,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도 뭐이때는고점이라생각할수 어 있는데 그 다음 이제 네, 계속 뭐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죠, 그렇죠? 0.00001까지도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뭐 돈을 좀 많이 들어갔으면 이제 대박이 터졌겠죠. 어쨌든 약한 3주 전에 제가 공인을 해드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가격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렸을 때는 0.000002 였네요. 그렇죠? 좋은 가격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 이제 보시면 제가 보박 기회라고 이제 또렷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도지코인과 비슷하게 장난삼아 만들어진 시바이누코인입니다. 현재 코인류에서 검색 5위에 있으면서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쌉니다. 없어져도 모를 돈, 혹시 대박 도지처럼 대박 터질 수 있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일단 좀 사뒀습니다. 저는 5천불 딱 5,000불어치 사두었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곳 이더리움을 사신 후에 트러스트 월렛에 가입을 하시고 그 이더리움을 트러스트 월렛에 보낸 후에 트러스트 월렛에서 이더리움을 시바으누 코인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어플 그 지갑만 있다고 해 가지고 바로 시바인누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 시바인누로 오시면은 여기 이더리움이 이제 주소가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 주소를 통해서 시바이노를 추가를 하시고 스와핑을 하셔야 합니다. 스와핑을.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구매를 하는지 아마 뭐 빗썸, 뭐 비트스탬프 이런 식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절대 구할 수가 없고요. 진짜 듣보잡 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코인들은 이렇게 주소를 통해가지고 추가를 하신 후에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을 보시면 엄청나게 뛴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코인들을 제가 직접 찾아서 공유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박 칠수 있는 코인들 물론 당연히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트레이딩 볼륨을 보시면 약 1150%가 뛰었고 가격 변동만 보셔도 약 100% 어이뭐 100%가 지금 뛴 상황인데 트레이딩 볼륨이 이렇게 들어온 것을 봐서는 이게 우리가 실제 보는 것이 절대 그냥 어, 여기가 고점이고 떨어질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급등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바이누 보시고 원하시면은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코인방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 코인들을 이제 구매를 하시고 싶고 좀더 알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마스터컬스 f x 오셔서 마스터컬스 FX, 미국 주식, 그리고 클리퍼 리딩 클릭을 하신 후에 읽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바이누 5,000불 추가한 게 지금 약 아주 기억게 생겼어요, 그렇죠? 시바인 후 한번 잘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